안녕하세요 니짱입니다여기에나시대 걸려있는 지그헤드 무게는 3원수 약 85g 정도에 이번에는 민물로어 나시대 펜입니다 이 나시대가 미디움 헤비 나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나시대가 각기의 액션이 있는데 왜 다를까요? 누어 나시대는 크게 민물로어 바다 로어 나시대로 구분이 되죠 즉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민물로 낚시들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대상 어종에 따라서 소, 소가리 낚시 때, 배스 낚시 때, 꺾지 낚시 때 민물로 낚시대로 꼭 민물에서만 낚시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물로 낚시대로 바다에서 낚시할 수 있고 바다로 낚시대로 민물로서할수 있죠. 민물로 낚시대는 약간 길게 짧고 바다로 낚시대는 길어야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8피트 2 4 m 정도 되는 낚시대를 갖고 민물에서 낚시하신다면은 주변의 장애물에 닿을까 염려스러워서 낚시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보통 민물로 낚시할 때는 6피트에서 7피트 사이, 6피트 1 8 m 또 63, 193 가장 많이 쓰여진 낚시대가 1 9 8 c m 정도 낚시대를 많이 씁니다. 물론 꺽지 낚시인 경우에는 4피트에서 5피트 정도, 1 4 0 c m 에서1 5 0 c m 정도 처음에 접하 시대는 1 5 0센 m 정도 낚시대를 쓰시는 것도 무난하시고 물론 꺾지나시도 라이트때 즉승어나소가린하시대로꺾지나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죠. 근데 언제 사람이 다 만족하나요? 이걸 쓰면 좀더 다른거 쓰고 싶죠? 처음에는 울트라 라이트 꺾지나시지만좀더 진화해서 더 초울트라 라이트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심세를 비교해서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시대 걸려있는 지그에도 무게는 3원수 약 85g 정도의 무게를 걸었습니다 이 나시대가 울트라 라이트 UL 이 나시대가 라이트 L 나시대 나시대 표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UL로 표기되어 있고 L로 표기되어 있죠 이 나시대가 ML 미디움 라이트 나시대 이 나시대가 M 미디움 나시대입니다 이 나시대가 미디움 헤비 나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나시대가 각기 액션이 다른데 왜 다를까요? 대상어종에 따라서 쓰는 나시대가 달라지죠. 대상어종이 입이 작고 또 작은 물고기수로 부드러운 나시대를 쓰죠. 이 나시대는 보통 울트라라이트는 허리까지 휘어져서 쓰는 나시대 작은 채비를 운용하는 울트라라이트입니다. 이 나시대는 꺾지를 대상으로 쓸수 있는 나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라이트를 넘어서 이 나시대 라이트, 라이트는 보통 8분의 1온스 지그에도 많이 쓰는데 송어나 쏘가리 주로 송어를 많이 대상으로 쓰죠. 쏘가리를 주로 타켓을 하시는 분들은 미디엄 라이트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이 정도 무게 아이템으면 지그를 4분의 1온스의 지그들을 치러 써서 멀리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감들을 찾으시려면 미디엄 라이트를 찾게 되시죠. 물론 이날씨대로 쏘가리뿐만 아니라 베스까지도 가버되는 것이 미디움 나이트입니다 주로 베스에는 여기 보시는 미디엄 지금 이런쓰까 있을 수 있는 미디엄을 씁니다 베스는 입도 크고 대사오적이 커서 나시대도 강한 나시대 허리힘도 강한 나시대 이 부분은 미디엄 허리가 좀더 강해지죠 보시는 부분 같이 이 부분보다 허리 부분도 강합니다 베스, 대물, 타케시라고 무거운 채을 쓰시겠다 뭘 던지겠다 쓰시는 분들은 미디엄헤 비해 이게 강한 나시대 씁니다 자 보시면은 미디엄보다 미디엄 헤비가 심세가 훨씬 뻣뻣한 게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낚시대지만 울트라라이트, 라이트, 미디엄라이트, 미디엄, 라이트, 미디엄 헤비, 다이빙이 달라집니다. 올라갈수록 이렇게 뻣뻣한 감이 들죠. 좀더 익히시면은 낚시대만 흔들어봐도 아, 이낚시대는 울트라라이트야, 이낚시대는 미디엄이야, 이낚시대는 미디엄 헤비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꺾기를 대상으로는 울트라라이트 낚시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6 4분의 1에서 3 2분의1 웜을 사용하기에 가벼운 채비를 사용하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좀더 멀리 날리고 싶기 때문에 허리까지 쉬는 나시대 부드러운 나시대를 찾아서 울트라 라이트 껍치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베스트 나시대는 미디움 헤비까지 폭이 넣습니다 쓰시는 분의 기평에 따라서 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미디움 나이트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움, 미디움 헤비 정말 댐을 신거올리기에는 미디움 헤비를 많이 쓰시죠 보통 이런 소식을 쓰게 되면 미디움 헤비를 쓰게 되죠.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쓰는 액션이 달라집니다. 길이는 63에서 70 정도 무난합니다. 심세에서는 미디움 헤스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이 감도를 찾기 위해서 미디움 헤스트를 많이 씁니다. 배스를 하신다면 66에 미디움, 미디움 헤스트 정도 낚시대 심을 무난합니다. 낚시대 상표 옆에 표기되는 루어 표기가 있고 라인 표기가 있는데 루어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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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나 6,3, 6,6을 많이 씁니다 렉션은 라이트, 미디엄 라이트를 선호하시는데 라이트 정도 쓰시면 소가리그 다음에 좀더 강하게 베스 쓰실 수 있고 ML, 미디엄 라이트 쓰시면 은 송어, 소가리베스가까지도 대상어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대표기되는 지그헤드 즉, 루어의 허용치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그헤드 무게죠 거기에 보면 8번의 1원수도 있고 16번의 1원수도 있고 또그라블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죠. 14g, 28g 28g의 무게를 힘껏 던졌을 때이 끝이 견딜 수 있는지를 약간 휘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민물로 날씨하고 싶다고요? 나가보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은 옆에 계시면 조사님이 많이 알려주실 거고요. 열심히 배우시고 날시 하시는 후에는 깨끗이 치우고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날시도 하지만 자연도 보호해야 합니다. 손맛도 100점 자연 보호도 100점 늘 즐거운 날시 행복한 날씨 되세요.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바다로어 날씨 편입니다.